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젊은 남자와 유부남이 있을 때이두 사람을 놓고 어떤 젊은 여자가 누구를 선택할까 라고 고민을 한다면 젊은 남자들은 100이면 100다 젊은 남자를 선택하겠지 왜냐하면 유부남이 엄청 돈 많지 않은 이상 이렇게 아마 답을 할 거고요 유부남들 입장에서는 아니 젊은 남자라도 유부남을 선택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인 전제는 유부남에 대한 가정파괴나 아니면 불륜이다. 이런 개념은 빼고 이런 개념은 빼고 그 어떤 도덕적 양심적인 부분은 싹 빼고 나이가 많은 유부남이에요. 이미 결혼을 했어요. 혹은 뭐 이혼남이에요. 이런 남자와 아직 총각인 남자를 놓고 여자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수 있겠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마 아마 여기에도 젊은 여자들은 젊은 남자 만나죠 왜냐하면 유부남은 좀 나이 많고 아, 아저씨 같고 삼촌 같잖아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연륜이 좀 있고 연애를 좀 해본 분들은 유부남이 나을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걸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젊은 남자들은요 외적으로 혹은 그 나이가 여자들한테 어, 좋은 점수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유부남은 아, 나이도 많고 올드해 보이고 생각도 좀잘안 통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젊은 남자와 유부남을 이 여자하고 데이트를 한 번씩 시켜보면 여자들 마음이 유부남 쪽으로 확 기운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젊은 남자들은 일단 자기와 이 여자가 대등하다고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제법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충돌이 잦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자의 경험이 이 유부남 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여자를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 그런 충돌이 생기거나 남자가 자기를 대하는 느낌에서 조금 서운하거나 불편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부남의 경우는요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이미 누군가 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이미 여자를 많이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면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여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여자가 어떻게 하면 싫어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미 이 여자는 아직 혼전 여자인 거고 자기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니까 레벨도 자기가 더 낮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잘 맞춘다는 라 거죠 그러면 데이트를 딱 한번 해봤을 때 여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유부남하고 있으면 되게 편하죠 되게 배려받는 것 같고 저 사람 날 되게 사랑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젊은 남자는 젊고 그래요 싱싱해서 좋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답답하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챙겨야 될것 같고 오히려 충돌이 생기면 성깔만 부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여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랑받는 거에 되게 큰 점수 주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유부남을 만났지만 만나보니까 되게 편하더라. 날 정말 사랑해주는구나 이런 게막 느껴지거든요. 그니까 점점점점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죠. 데이트를 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음에 젊은 남자 쪽에 기울었던 마음이 점점 유부남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여자들이 젊은 처녀들이 유부남을 선택해서 바람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 있는 남자인지 뻔히 알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렇게 하면 비난받는 게 맞는데 이 여자분들은 그럼 정말 수많은 젊은 남자 있는데 왜 거기 안 가고 여기를 갔냔 말이죠. 그 원인이 이 유부남이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도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젊은 남자들은 왜 유부남한테도 가는 그 마음을 왜 자기한테 가져오지 못하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부남은 요 젊은 남자보다 부족해 보여요. 유부남은 요 젊은 남자보다 스킬이 높아요. 젊은 남자들은 외적으로 갖고 있는 조건 하나만 이 유부남보다 낫지 실제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방법들이 없다라는 거죠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받는 것에 큰 점수를 주니까 단순히 연애를 시작하는 건 젊은 남자 선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부남 쪽에 마음을 끌릴 수 있다는 라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부남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면 아마 백이면백 100, 모든 젊은 여자들이 젊은 남자하고 연애를 하게 되겠죠. 당신들 스킬을 좀 높여서 무남한테 뺏겨서 사회적에 무리가 생기지 않는 그렇게 좀 만들라고요. 답답해요. 잘생겼잖아요. 젊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자꾸 자기 사랑하는 사람 뺏기지 마시라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